듣는 자의 마음자리. 두 번째 강설입니다. 어, 씹뿌리는 비율을 중심으로 말씀 듣는 자의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길가밭과 아, 돌짝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시바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역하려면 성신님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하셔야 만 합니다 말씀이 그 역사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이 있고 인간 편에서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이 우선이 돼요 그런데 또 사람 편에서의 조건이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해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려면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오도록 하,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일인 까닭에 사람이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신비한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 이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성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어, 는 사실 조건을 따져볼 것도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과연 내적으로 그것이, 예, 확실하게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조건에 과연 내가 늘 부합하게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왜냐하면,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만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만, 어, 멈추어서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자신을 전체로 들여서, 어, 열매맺는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가 그 안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길가밭과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아, 가지박, 아, 돌작밭과 같은 경우는 자라가는 것이 강하게 있어서 최후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 올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심정을 부드럽게 하셔서 쓰시는 사실이 없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마음을 써서 결국 그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적인 역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뭐, 뿌리도 내리고, 나, 나름대로 그 모, 모양을 갖추지만 결정적인 때, 이제 아상의 안반이 딱그 발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떨어진 그 본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길가밭이나, 그, 돌짝밭이나, 아 전체로 다, 그, 들여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상도 치워야, 치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 가시떨기밭에 틀어진 상태인데요 토양 자체는 옥토이고 거기에 씨가 들어가면 충분히 깊이 뿌리를 박을 수도 있고 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다만 그 속에 다른 씨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양분이나 수분을 빨아들여서 빨리 위로 자라나는 바람에 좋은 씨가 땅 위로 자라는 것을 지진 누르고 덮어서 질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옥토밭인데도 그거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그런 가시떨기, 뭐풀 이런 것들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제 좋은, 열매를 좋은 바신 매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웃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에 대해서는 그 이제 다른 기운을 다른 쪽으로 기운을 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같은 거거든요. 기타 욕심. <웃음> 그게 이제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운을 빼게 하는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그 제거하지 않아서 스스로 기운을 빼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좀잘 벌어봐야 하겠다. 좀더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서 거기에 다른 연염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자랄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라는 말은 세상사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또한 재리라는 것도 어떻게든지 결국 최종적으로는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더잘 벌고 안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안정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그런 그 자태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닌데, 그, 그, 그런 주님이 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평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평안을 자꾸 추구하는 거지. 또한 기타 욕심. 누가 보면 일락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기왕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괴로워하면서 일부러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게 없으니까 괴로움을 피하고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자연스러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 전체에서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 그, 자유스럽게 살아가야 되겠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전, 자, 당연한 권리를 생각, 권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려면 늘 전부 마음을 다 쏟고 나가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물질에 대한 관점, 그 근본적인 행복에 대한 관점, 아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지. 그래야 이제 그런 쓸데없는 이생의 염려, 재리. 기타 욕심, 일락,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굶고 어떻게 가난하게 살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기 우리 사유재산도 허락하셨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그걸 잘 써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되고, 이전에 도덕 도적질 하던 것을 이제 열심히 벌어서 봉사하는 걸로 써야 되고, 하나님, 이전에 내 행복을 위해서 쓰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하는 거죠. 물질 자체에 매이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전심을 쏟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장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장성 그 자체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자꾸 커가는 것은 좋지만 크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일나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관상 관상수로 있는 거라면 그냥 보는 것으로 족하지만 어, 열매를 맺는 것이 뭐 열매. 이게 이제 아담의 후회로서는 열매가 맨날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사단의 그 <웃음> 꾀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건데요. 근데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 오직 한분 하나님으로 조카하게 여기고, <웃음> 세상에 사조를 쫓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 것. 철저히, 이제, 이제, 이전 삶은 다, 예 벗어버린. 단순히 그냥 옛사람의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요, 옛 사람의 그 삶의 그 방식, 삶의 자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벗는 게, 벗어서 옆에다 놓는 게 아니라,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뭐 영어로는 take off라고 하고, 뭐, through off라고 하죠. 멀리 던져버리는 건 through off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던져 버려야지 그 옆에다 놓고 수시로 또 다시 입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마음 전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면 열매를 못지 못합니다. 존재에서도 못 나타내고. 사역에서도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실, 길가밭도 그렇고, 가시밭, 저,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떨기밭도 전체로 다 <웃음> 들어가야 된다. 그게 조건이에요, 사실. 그걸 벗어나려면 전체로 다 들어가요. 성신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능력 있게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 말씀을 듣고 성신님을 의지해서 인격으로 나타내고 관계로 의를 의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듣긴 들었는데 한쪽에 쌓아놓으면 그냥 길가바지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길가바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때 나, 나의 행복과 딱 아상에 부딪히면 딱서 있는 게돌짝빠지고 그, 그,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막 하는데 그냥 이것저것 세상 염려, 재이 일락, 이런 것에 시간을 다 뺏, 뺏겨버리면 그 말씀이 결코 어, 열매를 못, 못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열매를 맺는 거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작용하면 그것은 그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장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그늘의 밀대처럼 그냥 크기만 하고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알긴 잘 알고, 다, 한때는 또 열심도 내보고, 근데 다쓸데 없는데 시간 다 뺏기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상당히 장성해서 남 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늘 공부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볼 때도 봤지만 이게 개인적인 열매가 아니다 교회적인 열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덕과 의를나타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 질서 속에서,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질서 속에서 서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교회적인 인격으로. 그리토, 아, 과연 여기 그리토가 계시다. 그리토가 사역하고 계시다. 이거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열매예요. 그게 참된 열매예요. 그게 없으면, 아, 이게 뭐, 그럴듯하게, 뭐, 숫자가 많으면 더 그럴듯 하겠죠. 그리고 또 일정한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았으면, 더 일사불란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 그거는 진짜 안 나타나는 <웃음> 여기 부자 얘기가 예로 나옵니다 어떤 부자관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보시고 이제 사랑하셔가지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가서 내 있는 걸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조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보기에 훌륭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울 만한 인격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도덕을 그 취한 인물이죠 훌륭한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올라간 점만으로는 부족하, 그 부족하다 하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작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신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고 좋아야 돼요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토적인 것이어야 돼요 <웃음> 그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장성한 게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청청한 무화과나무 같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지켜, 불에 던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집중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에서 정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는 점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아, 이게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고 계속 들어온 얘기예요. 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게,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그 그리토를 따라가면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건 매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 <웃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질적인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생의 염려, 재의 일락, 혹은 기타 욕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생의 염려는 이 세상 생활을 하는 데에 있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부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려면 염려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뭐냐? 그 성경적인 염려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고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잘 안될 것 같이 이상하게 반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다 맡겨버리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기도하면 금방 마음 가운데 그 염려와 사로름 뭐 아이스크림 녹듯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로 33절과 같이 적극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있는 염려스러운 것들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치중하는 데에 있다. 염려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될 중요한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생활 태도를 취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염려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을 벗어나려면 적극적인 걸 행하면 돼요. 맨날 이 더러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냐고? 진흙탕 주변에서 아무 말 있어봐야 소용 없어요. 저기 마른 땅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지. 달려가야 돼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 이제 저거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던져 버리고, 그 그거는 적극적으로 입으려고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염려를 벗어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와 평안 가운데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편히 쉬는가? 주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이어서 29절,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을 메라고 했지, 그냥 털털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모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딱 정지해 버리고 행복스러운 방향으로 전환하면 그게 평안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 그런, 어, 그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어떤 일정한 하나님 나라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평안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마치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하게 가지만 안 가고 서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명성을 발휘하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열심히 발휘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그 염려를 <웃음> 벗고 쉬운 멍해를 치고 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그 할지라도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찾고 의의를 구하는 생활 태도를 취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라면 주님께서 나의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염려를 이러한 문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제게 염려스러운 문제로 이, 왔사오니 주께서 이것을 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주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걸 짊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맡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 짊어지려고 해도 자연이 쏟아져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짊어지려면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멍해와 짐을 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해서 그것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 일을 추구하면서 부지런히 내가 나아갈 것은 나가고, 활동할 것은 활동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생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의지해 우리의 생사나 우리의 길을 모두 다 죽게 맡겨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7장 5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심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성할지라도 즉, 말씀은 말씀대로 때때로 나를 지배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살게도 하지만 염려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분명히 그 가시떨기밭은 옥토예요. 옥토라고요. 다른 거에 장애를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이 세상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일락에 대한 유혹, 기타 근심, 기타 욕심 같은 것, 그런, 그런 게 들어오면 이 기운을 다 뺏긴다. 성신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야만 열매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도중에라도 성신님의 인도하는 사실이 없어지면 결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신님으로 그것을 또 이루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말씀이 그 언약하신 것을 다 법정적으로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무지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시의 경우 에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신의 교시로 깨달아서 그것에 의해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도중에 다시 이생의 염려가 나를 지배한다든지 재리의 욕심이 지배한다든지 해서 마음이 훌쩍 그쪽으로 넘어가서 중단하게 되면 성신께서 인도하신 사실은 없어지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만 붙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다고 한들 그저 인도주의적인 강작에 불과하다 성신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깨달음이 부분적으로 있으면 그것이 열매로 충만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이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확실히 과연 사실이다 하는 것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완전히 나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나한테서 나타나지 않고, 맨날 소원만 갖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죠. 소원만 갖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근데 그 소원만 갖고 있는 걸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거죠 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성신을 보내신건데 인격적인 열매가 없이 맨날 그러니까 아, 그 생활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고 이런 사람들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다 결국엔 말씀은 들은 대로 그대로 있고 자기 항상 아상이 다 가로막고 때로는 네 세상 온갖 염려, 근심, 유혹에 다 넘어지고 열매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고요 내가 얼마만큼 알았다가 그만 중단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없이 중단되고 그 대신에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재리가 나를 지배한다면 이것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시의 구체적인 증상이 이 병에 든 사람이다 그런 거로 이 점을 항상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작용을 늘 바라야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환경의 핑계. 또 뭐, 다른 핑계. 왜 그리토가 머리가 되지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어스틴 때 사람들이 이제, 네. <웃음> 그, 당시 신부들이 사제들이 형편 없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 대고 이제 재세례를 주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하는 거예요. 가정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뭐그 사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핑계를 대면 안 돼. 쓸데없는 염려, 걱정, 재리 해가지고 누구 핑계를 대고 열매를 못 믿는 것.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자기예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교회적인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